무슨 일 있었어요? 거리감이 느껴져서요? 음 그거 알아요? 나한 번도 친구 만들어본 적 없어요. 그래서 친구라는 거 어색해요. 근데 팀장님은 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. 팀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뒤늦게 사춘기 온것 마냥 재밌고 좋았어요. 이렇게 예쁜 사람이랑 친구로도 지낼 수 있구나 하는 기분도 들었고요. 근데 팀장님 일하시는 모습도 피곤해 지친 모습도 지금 이렇게 같이 술 마시는 모습도 섹시해 보여요.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. 친구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건지 내 감정이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건지도 너무 헷갈려요. 그냥 단지 지금 팀장님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다는 게 내 진실한 마음이에요. 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두려운적 없어요. 미안해한 적도 없고요. 근데 팀장님은 달라요. 예전처럼 그냥 지내자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옆에만 두세요. 그것도 불편하시면 회사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갈게요.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?